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웅장한 궁궐이 무너져 한 줌의 흙이 되는 꿈 혹은 비슷한 꿈. 한때 영화롭게 지내던 지도자가 폐가 망신하여 잡동산니로 나뒹굴게 된다. 도로아미타불, 실패, 망신살, 과역. 죽음,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하얀 천에 흙탕물이 피어 묻어 있는 꿈. 깨끗하고 청년결백한 사람이 욕망과 무력에 눈이 어두워 국관한 선비의 지조를 팔아 먹게 된다. 질병, 오염, 타락 불결 등으로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 한줌의 흙덩이가 구더기로 변하는 꿈 한줌의 흙덩이가 구더기로 변하는 꿈을 꾸게 되면 작은 소규모 자본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목돈으로 불어난다 햇빛에 흙이 마르는 꿈 강렬한 햇빛에 의해 흙이 푸석푸석하게 마르는 꿈은 주변의 간섭이 많아서 능력이 다 발휘되지 못하고 한편의 능력만 부각되는 것 편협하고 고집불통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홍수가 일거나 재방이 무너져 집으로 큰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꿈. 장차 집안에 불행한 일이나 풍파가 생기고 재물의 손실 및 고난과 실패 등환난을 치르게 된다. 홍수가 져서 흙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든지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꿈. 재수가 없고 본의 아니게 피해와 손실 및 곤란 등을 겪는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 홍수로 탁한 흙탕물이 넘쳐나는 꿈. 홍수로 탁한 흙탕물이 넘쳐나는 꿈을 꾸게 되면 재난이 닥치거나 사회적인 환난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황금빛에 누런 흙탕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꿈. 진리의 대작을 쓰거나 특수사업체와 관련을 맺는다. 황토 흙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음식거리를 장만한다. 뜻밖의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끝거북이나 자라를 보는 꿈. 끝거북이나 자라를 보는 꿈은 처음에는 기란나 나중에는 망할 징조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흙 속에 들어가는 꿈. 이 꿈은 기쁜 일이 생길 길몽. 흙 속에 자신이 파묻히는 꿈. 흉몽으로 꽉막힌 남담한 현실을 암시. 흙 속에서 물건이 나오는 꿈. 흙 속에서 물건이 나온 꿈을 꾸게 되면 실집자라면 유일한 소득을 갖게 된다. 흙 속에서 금은 보아나 골동품이 나오면 하는 일이 크게 성공하거나 권세를 얻게 된다. 흙이를 기어가는 개미를 유심히 쳐다보는 꿈. 뭔가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나타난다. 가령 부동산을 다 잃게 되거나 주식을 다 잃게 될 것에 대한 불안. 친구의 영향력으로 생활이 부실해질 것에 대한 경계심이 숨어 있음을 의미한다. 흙한 줌을 펴보니까 구더기로 변하는 꿈. 작은 돈으로 투자한 것이 호응을 맞아 큰 돈으로 불어나게 된다. 흑대 소변 기름 등이 묻은 옷을 빠는 꿈. 신분, 사업 등과 관계된 무한이나 오랜 근심이 사라짐. 흑 구덩이를 파시체를 묻는 꿈. 흙구덩이를 파시체를 묻는 꿈을 꾸게 되면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거나 많은 돈을 비축하게 된다. 흙구덩이를 파고 무엇을 묻는 꿈. 거래처를 확정하거나 비밀, 저장, 이식, 저축, 보류 등 비공개적인 일과 관계한다 흙담을 높이 쌓은 꿈. 어떤 미래 공원과 업적을 쌓고 학생은 노력 끝에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됨. 흙담의 일부가 떨어지고 표대만 남은 꿈. 사업 일각의 상실, 신병 배신 등의 일이 발생한다. 흙더미 속의 시체를가 매장하는 꿈예 사건 재물 등을 감추거나 저축을 할 일이 생긴다 흙더미를 다른 사람에게 내던 지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이 남에게 손해나 곤란을 끼치든지 타인에게 손실이나 장애 등 말썽을 치르게 된다 흙더미를 무너뜨리는 꿈땅 도지 돼지 흙으로 불리워지는 것들은 모두 재산과 소유한 재산의 가치 자신의 생활 수준 또는 육체를 나타내며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 또한 상징한다 한편 남성의 꿈에서는 아내나 정부를 상징하기도 한다. 흑더미를 무너뜨리는 꿈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상의 장애 요소나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도 있고 병을 앓고 있거나 병을 앓게 되더라도 곧 완쾌됨을 의미한다. 흑더미를 죽는 꿈. 즉 토지 등 부동산이 손에 들어오게 될 길몽이다. 흑덩이를 던지는 꿈. 흑덩이를 남에게 던지는 꿈을 꾸었으면 남으로부터 손해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꿈 또한 던지는 것이 아니고 흙덩이를 남에게 주는 꿈을 꾸면 식사 후 계산을 자신이 해야 되는 등 역시 손해수. 흙덩이를 줍는 꿈. 이 꿈은 길몽이로 집토지 등 부동산이 손에 들어올예고 흙먼지 태풍이 불어오는 꿈. 외세의 압력으로 국가와 전국이 혼란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국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흙먼지가 잃어 눈을 뜰수 없는 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음을 암시. 흙먼지나 진흙을 뒤집어 쓰는 꿈. 점차 굳은 일과 장애, 손실이 해소되고 질겨 곤란, 피해 등이 해소된다. 흥보담 속에서 보물과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꿈. 국보급 보물이나 유물을 발굴하게 된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의 시장에 출하한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흑덕돌을 많이 만들거나 쌓아 놓은 꿈. 많은 지식을 얻거나 사업 자금이 생긴다. 흙에 엎드리는 꿈. 자신의 몸이 흙에 엎드리는 꿈을 꾸면 죽음이 가까워짐을 암시. 흙에서 자갈이나 돌 바위가 나오는 꿈. 흙에서 자갈이나 돌. 바위가 나오는 꿈은 유용한 것으로의 변화, 생산 이득을 나타낸다. 그러나 마음 고생, 체력의 쇠약을 나타내는 수도 있으므로 꿈에서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해석한다. 흙으로 마당을 도두는 꿈. 사업 기반이 확장되거나 튼튼해진다. 흙으로 만든 담을 높이 쌓아 올린 꿈. 어떤 일의 공헌과 업적을 쌓는다. 학생은 노력 끝에 학업 성적이 오른다. 흙으로 정원을 도두는 꿈. 하고 있는 일에 기반을 튼튼히 닦아 날로 번창하게 된다. 흙을 나르는 꿈. 스스로 흙을 나르는 꿈은 자기가 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흙을 만지거나 흙에 돕는 꿈. 귀한 아들을 낳을 길몽. 흙을 만지작거리는 꿈. 어떤 일에 대해서 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만두는 것이 좋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흙을 불에 굽거나 도자기를 굽는 꿈. 토지와 농사, 토건업 등이 흙에 관한 꿈에 포함된다. 그 의미로는 적응력 절제와 균형감각, 절도, 안정. 정신적인 정체 등이다. 흙을 불에 굽는 꿈 또는 도자기를 만드는 꿈은 외부의 도움을 얻어서 순탄하게 일이 진행될 조짐이다.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드는 꿈. 귀인을 만나 소원하던 일을 이루게 됨. 흙을 빚어 여러가지 형태를 만든 꿈.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창작물이나 사업 성과를 얻게 된다. 흙을 삽으로 퍼서 높이 쌓는 꿈. 땅이나 들판, 흙은 삶의 기반, 직업 재정 상황,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상징한다. 흙을 삽으로 퍼서 높이 쌓는 꿈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거나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음을 암시한다. 능력 개발을 암시하는 꿈이라면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성격을 강화시키거나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외골수들에게 나타나는 꿈이기도 하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려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한 번쯤 곰곰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흙을 파고 나무를 심는 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일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새로운 조직과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면 자신의 영향력이 커진다. 자기 집 앞마당에 심으면 가정에 기쁜 일이 생긴다. 흙을 파내니 금은보아나 옛날 유물이 나오는 꿈흙을 파내니 금은보아나 옛날 유물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기관에서 연구나 사업 성과를 얻고 특히 권세나 행재수가 있어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 흙을 파내어 그 속에서 물건을 얻은 꿈 단체에서 그 물건이 상징하는 어떤 이득이 생길 짐조. 흙을 파는 꿈. 좋은 잔여를 얻게 될 태몽이다. 또는 흙을 파고 무엇이 묻혀있는 꿈도 금전상이 이익을 얻을 길몽이다. 흙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는 꿈. 기본적으로 흙 속에 몸이 들어가는 것은 재수가 있고 좋은 징조이지만그 흙에 불순물이 들어있거나 축축하여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면 좋은 일에 애군이 있을 짐조. 흙을 파서 금은 보아 또는 옛 유물을 얻는 꿈. 흙을 파서 금은 보아. 또는 옛 유물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연구과제나 사업의 성과를 내고 보상을 받는다. 흙을 파서 금은보화나 고고학적 유물 등을 얻는 꿈. 어떤 기관, 학원 등에서 연구나 사업 성과를 얻고 권리나 행제 등이 생기게 된다. 흙을 파서 물건을 얻은 꿈. 단체에서 그 물건이 상징하는 어떤 이득이 생긴다. 흙을 파서 집으로 가져오는 꿈. 사업 밑전이 생긴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흙이 모든 고구마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무척 어려운 과정을 통해 끈기 있게 참고 견디어 마침내 훌륭한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연구, 시험 공부, 작품 창작, 상품 개발, 발명, 수도, 기도, 성찰 수신 등의 밝은 서광이 있다. 흑이 식물들에게 자양분을 제공하는 꿈 흑이 식물들에게 자양분을 제공하는 꿈을 꾸게 되면 식물이 잘 자라고, 특히 흑이 부식토라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암시다. 여성의 경우는 결혼을 의미한다. 흑이 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꿈 흙이 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꿈은 체력의 쇠약, 울적한 기분, 가라앉은 정신상태, 운기의 정체, 곤란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물이 잘 자라고 흙도 거뭇거뭇하여 비옥한 모양이라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여성이 경우엔 결혼의 의미도 있다. 흙탕물 속에 빠지는 꿈 흙탕물 속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그날은 재수가 없고 건강상태가 안 좋다. 흙탕물 속으로 집이 잠기는 꿈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기고 질병, 말썽 사고 손재 등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자식과 연관된 근심 손실이 따르고 잉태 중에 꾸면 출산에 따른 애커와 우원에 부딪히게 된다. 흙탕물에서 목격을 하는 꿈. 본인이나 집안 가족에게 질병이 생김. 흙탕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흙탕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정도를 벗어난 비열한 수단으로 재물을 얻는다. 흙탕물을 보는 꿈. 흙투성이의 꿈. 흙탕물에 빠져 더러워진 꿈을 꾸면 부끄러움을 드러낼 사건이 생긴다.